대구시가 거래 절벽으로 불리는 경직된 지역주택시장을 살리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아파트 등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2 1727건에 달한다. 이중 대구가 3678건으로 국내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 8발에 걸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구지역의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 이라고 했다. 대구시 측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입장이다. 대구처럼 공급 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 규제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 감소,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경직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게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 전문가들의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2020년 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대구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지면 대출 관련 금융규제 거래 신고 등 부동산 매입 매도에 어려움이 있다. 대구시는 또 중앙중심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직된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주듯 대구의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마이너스 0.13% 떨어졌다. 대구보다는 낮지만 서울 아파트 값도 전주보다 0.02% 떨어졌다. 경기 마이너스 0.03% 와 인천 마이너스 0.02% 도 전주 대비 0.01%포인트씩 하락폭이 커졌다. 부동산원 측은 시장의 불확실성 전세값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요인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관망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